전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어, 최근에 제가 이 홍어로드를 몇번 업로드를 했는데 몇 분께서 제 라이브나 이럴 때좀 궁금하다고 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오리찜과 홍어찜 그리고 뭐 홍어와 가오리 이게 어떻게 다르냐 어, 그런 질문을 좀몇개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찜으로 해가지고 가오리찜과 홍어찜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 먼저, 가오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어. 좀 마른 모양인데 모 살짝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그리고 홍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좀입쪽좀 좀좀 뾰족하고 어. 그리고 입 모양이 조금 생기게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삭혔을 때 나는 풍미가 좀 다른데 이가오리이 가... 가오리 같은 경우도 이 숙성을 시키면 홍어가 내는거 특유의 그 그 삭힌 풍미가 좀 납니다 근데 좀 약해요 상당히 좀 약한 편이고 홍어는 음, 가오리보다 훨씬 강하고 근데 얼마나 혹시 이게 차이가 날지 오늘 제가 이걸 둘다 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가오리찜 같은 경우는 옥션의 청년 목사골이라는 곳에서 1kg을 주문을 했습니다 아리엔티나에서 다니고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 18,900원 네, 옥션에서 18,900원 택배비 포함에 구매를 했고요 1kg 그리고 홍어 이 찜용 홍어는 역시 아리엔테나산이고 이거 역시 옥션, 옥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PX4U PX4U 네, 역시 옥션에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500g입니다 이게 절반 정도의 그 무게인데 가격은 택배비 포함 24,200원입니다 가격이 홍우가 조금 더 비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두 개를 같은 조건으로 한번 쪄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오리부터 쪄볼 건데요 어, 이 찜기에 이 밑에 뭐 깨끗한 천을 대주시고 이 상태로 찜기에 온기가 좀 있을 때 상태로 한 1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가오리찜입니다 아 이제 홍어를 지금 찌고 있습니다 어 밑에 깔고 있는 저 깔판하고 다 깨끗하게 씻고 물도 다 갈고 해가지고 이 홍어도 한번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를 한번 쪄 왔습니다 일단 이쪽이 가오리찜이고요 여기가 홍어찜입니다 어 외관상 보시기에 어 이건 이제 껍질을 벗겻, 벗겼고 가오리는. 가오리 자체는 딱 보기에도 굉장히 큰 고기였던 것 같아요. 큰 고기에서 어 날개살을 지금 떼온 것 같고 이 홍어는 상대적으로 가오리보다 조금 더어 크기가 작은 것 같네요. 일단 외형상 그렇고 냄새를 한번 맡아봤더니 어 가오리도 향이 처음에 이거 뜯었을 때랑 그 찔때 굉장히 매운 향이 나요. 이 홍어 특유의 그 그런 느낌의 향이 나는데 오히려 지금 그 향은 홍어가 좀 덜했어요. 맛을 봤을 때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아무튼 냄새 자체는 가오리가 좀더좀 좀 많이 났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매워요 아 입에서 굉장히 많이 매워 그게 호어머스터의 향이 막 많이 나, 향이 많이 나질 않은데맛 살짝 굉장히 맵습니다 살짝 좀 독한 느낌? 네. 간장 살짝 찍어서 마인사켓 홍어를 먹으면 우리가 입천자가 되는 게 까진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향은 덜하고 까지는 느낌좀더 나고. 음. 막걸리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수아. 다시 한번 거든 말씀드리는데 맛은 혜이 닿자마자 따가운 매운맛이 느껴져요. 근데 홍어 먹을 때 코가 빵 뚫린다는 그런, 그런 향 있잖아요. 슥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거는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많이 좀 삭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오리찜 그렇고 이번엔 홍어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아, 가오리는 먹자마자 바로 좀 혀, 아, 혀가 아플 정도로 입안이 좀 얼얼할 정도로 매운 맛이 딱 이렇게 어다면 홍어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와요. 그러다가 묵직하게 좀더 뒤쪽으로. 근데 매운 느낌이 이게 또 홍어가 덜한데. 홍어로 먹고 나서 먹으니까 매운맛밖에 살짝 안나고 다시 이 상태에서 가오리 먹고 다시 홍어로 먹으면 <웃음> 아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느껴지는 향이 깊어요 홍어가 음아좀더 아, 좀 깊은 그런 풍미가 좀 많이 납니다 홍어가 확실히 뒤로 삼킬 때마다 코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향도 있고 어 근데 가오리찜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점에, 기준점에 있어서 음. 가오리는 좀더 살짝 아린 매운맛이 좀 나는 것 같고 뭐대체되게는데좀턱 어, 쏘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좀싼 가격이 이거 대체는 될것 같은데, 음, 가오리찜 요거 이게 확실히 그리고 가오리가 더 커서 그런지 뼈가 좀더 없어요. 형아는 음, 뼈가 부드럽고 잘 으스러지고 살이 찰진 것도 홍어가 좀더 찰집니다 야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서 먹겠는데? 이거 홍어찜이라고 내놓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 드실 것 같은데? 가오리찜 c o 음. 홍어향을 느끼다가 이 가오리를 먹게 되면 그냥 진짜 생선살, 좀 매운 생선살 찢어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음. 자이두 음식이 아예 식었어요 아예 식은 상태에서 맛 차이가 좀더 확연하게 납니다 은은하게 매운맛이 싹 오면서, 꼼꼼한 양이 쌩 넘어오는 느낌. 코 위로 살짝 이렇게 쓱 어택하는 느낌. 응. 어찜 응. 아. 음, 이 입에 가을이 식으니까 맛이 더 많이 밋밋해지네요. 입 안에 매운 느낌은 싹 도는데,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음. 자 여러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홍어찜 가셨을 때 어, 홍어찜이라고 줬는데 맛을 보셨는데 어, 입안에 매운맛만 가득하고 특유 아, 향이 좀 느껴지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좀 가오리찜일 확률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어찜이라고 다 내놓으면 어, 진짜 홍어찜인 줄 알고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비슷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홍어찜을 확실히 좀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아 가오리구나 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그 삭혔을 때 나는 그 매운 느낌의 맛은 나는데 특유의 향이 굉장히, 굉장히 약해요. 어, 연하고 홍어 자체는 씹고 나면은 이 코로 올라오는 향이랑 삼킬 때그특이 나는 그 묵직한 그향이 어. 요게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 홍어가 굉장히 좀더 부드럽고 찰진 그 씹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오리는 약간 좀 뻣뻣하고. 이거 또 같이 이렇게 놓고 <웃음> 먹어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좀 재밌네요, 여러분들.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그런 느낌의 음식이다 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뭐 같이 구매, 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서 한번 판단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